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엄마 해리싱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저랑 남편이 구입한 것들 보여드리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샤넬 루쥬 알리르 홀리데이 컬렉션 837 색상입니다 포장지를 열면서 너무 영롱하고 예뻐서 정말 두근두근 보기만 해도 설레는 패키지였습니다 골드와 블랙의 조합이라 굉장히 고급스럽죠? 백화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거의 두배 가격을 주고 온라인에서 구했어요. 피부가 요즘 뒤집어져서 화장을 못하는데 발색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술에 발라봤는데 너무 못 발랐네요. 밀착력이나 발색력이 너무 예쁘고 지속력은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M 사이즈입니다 안감이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털이 너무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건 차콜 색상인데 지퍼랑 무스너클의 로고가 골드로 되어 있어서 보자마자 홀랑 반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패딩인데요. 스톤아일랜드 나일론 메탈 다운 패딩 자켓입니다. 색이 그레이라기보다는 오묘해서 너무너무 매력있고 입으면 생각보다 모든 옷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